오늘은 저희가 양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신학 서적입니다. 신학 신학 기독교 신학을 잘 말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믿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시면 과거의 습관대로 사시면 안 돼요 중생 거듭났다고 했죠 새 사람이 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자 아셨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과거의 행실들을 죽여야 돼요 자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마귀의 자녀를 있었던 이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텐데 상속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말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죠. 그러면 우리 몸도 이제 구원을 받아요. 썩지 아니할 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탄식하면서 우리의 그 육을 죽이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죄된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천국만 앞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죽여야 될 겁니다. 그 육이란 건 과거 옛때 못된 습관들 있죠?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죠?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중생한 사람 세 사람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더구나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우리가 여러분이 세례를 침례를 이제 우리 성도들이 받기 전에 이 질문을 같이 던져야 돼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가, 받아야, 가야 받아 돼요.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생각하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답을 하세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천국 헤븐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는게 좀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시을 해서 하늘나라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예, 지옥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아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죠 어디죠 지옥이에요 정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천국이에요 헤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 우리, 오늘, 설교를 들으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의 뜻을 두시면 망합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그 천국의 소망을 두시면, 여러분들은 사시는 거예요. 영혼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선택을 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제림이 가까이 왔는데, 왜, 그, 구원에 관계된 것을 계속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구원을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방자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있기 전까지 누가 우리를 지켜요? 예수의 형이 지키죠. 예수의 형이 지키죠? 그쵸? 음.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천국의 열쇠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면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도록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아멘 자 오늘 그 어댑션 이라고는 양자인데 양자 뭐 퀀텀이 아닙니다 어댑션입니다 양자인데 우리가 한번 이 순서에 맞춰서 만 알아가는데 사실 오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정말 내가 기독교 신학을 알고 싶다 타고 싶다면 로마서 먼저 좀 보세요 로마서를 열심히 한번 봐 보세요 그러나 로마서 이전에 보셔야 될건 꿰고 있어야 될건 사부검사입니다. <웃음> 자 우리가 이제 원적 고찰을 보려면 성경에 어떤 것들이 지금 양자 관계된 어떤 것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뭔지 한번 볼,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대하다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라고 자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 삼은거죠. 그쵸? 자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 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엄청난 두권이죠. 그쵸? 예, 감흥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기쁘지 않으세요? 전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이거이 특권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시면 안 돼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돼요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돼 성령 우리 양자삼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천국의 열쇠라고 그랬죠? 예수의 영이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8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 가져 양자를 꺾고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니요 우리 몸의 성량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이죠. 재림. 제림. 재림 때석지하할 욕을 읽고 우리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아마,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재림을 기다려요. 왜?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양자가 됐지만 여전히 이 악한 악을 좋아하는 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에 이런 심오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에베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해야지 뭐택감을 받아서 양자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자갈라디아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과거에 율법이 있었죠. 율법 아래에 있었죠.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우리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구약의 성도들은 행위로,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응. 구원을 받았죠. 행위원약을 실, 누구, 누구를 보고 실패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이죠, 아담. 행위원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자, 갈라, 예배소서 1장 5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기 쁘신 뜻대로 우리 를 예정 하사 예수 그리스 로 말미암 아 자기 아들 들이 되게 하 셨으니 뒤에 나오 겠지만, 우 리가, 우 리의 양자 됨은 무엇 이요하나 님의 어떤 예정, 예 지가 됐던 거예요？이미 근데 어떻게 실현 이됐 어요？예수 그리스 로 믿음 으로 말미암 아 우리 실현 이된거 죠？그 렇죠？이미 창세 전에우 리의 구원, 우 리의 양자 됨 은, 예정되고 예지되었어요. 그러나 그 실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어원을 좀 보겠습니다. 휘오스가 아들이죠. 자이따라 휘오스. 휘오스. 휘오스. 휘오스, 휘오스, 휘오스, 강한 숨표가 왔죠. 휘오스, 위오스가 아니라 휘오스죠. 다음에 안치다는 티세미자 티세미. 티쎄미. 빠르게, 티세미, 티세미, 티세미, 안 치다는데, 양자는 아들로 안 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두 개가 합쳐져서, 휘오세시아, 읽어보면 시작, 휘오세시아. 휘오세시아, 휘오세시아, 시작, 휘오세시아, 예, 좋습니다. 그럼 이거 양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라는 의미는, 친자가 아닌 자를 아들의 위치와 신분으로 삼는 법정적 아이죠 자 그쵸 친자가 아닌데 마치 자기 아들처럼 법적으로 삼는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 어떤 어, 큰 집에 아들이 없다면 하 작은집에서 아들을 양자로 데려오죠 그런 일이 좀 있었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자 양자가 헬라어로뭐예요 시자 휘오, 휘오 세시아 다시 한번 휘오 세시아 휘오 세시아 휘오 세시아 자 그러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받았다를 헬라어로 얘기자이어서 알라 알라는 그러나입니다 알라 자 여기는 엘라베테 시자 엘라베테 엘라베테는 사실은 이제 receive 가 이제 완료형으로 쓰인 거죠. You have received. 엘라베트는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있죠? 푸뉴마죠, 푸뉴마. Pnuma. 자, 푸뉴마. 푸뉴마는 0이죠. 휴어테시아스 자, 푸뉴마 휴어테시아스 자, 그러면 이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이, 이건, 저, 저, 자, 2인칭 변화죠. 격변화는 아니까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자형을 받았다는걸헬라어로 해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Alla e l 베테프 t h e prima 예. 다시 한번 시작 Alla e l 프 v a t h e p r i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자다 잊어먹어도 휴어세시아 하면 양자, 어답션 어댑티드 선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신약에서 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휴어스도 나오고 테크논도 나, 나오고 파이스도 나오고 파이디언도 나오고 네피오스도 나와요 보면 이제 네피오스는 인펀트제 인펀트 갓난아기죠 자 근데 파이디어은 우리 교육학에서 많이 돼요, 나와요 파이데이야 파이데이. 이런 것도 나오고 한데 이제 이런 우리 파이, 파이디어는 굉장히 사용범위가 넓어요 테크논은 어떤, 어떤 의미죠? 아이, 아이는 아닌데 사춘기 사춘기, 사춘기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에 있는 자녀들 대부분 테크논식이죠 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말을 안 들은다 자녀들라면 테크논 유와 테크논 하세요 테크논 따라해 테크논 테크논은 사춘기 시절에 있는 아이들을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자 휘어스는 뭔가 좀 달라 보이죠 휘어스 우리가 보통 아들 자손 후선 할 때는 휘어스라고 합니다 따라해 읽어보세요 휘어스 테크논. 테크논 파이스, 파이스. 파이디언 네피오스. 네피오스. 네피오스. 자, 우리의 신앙이, 이제, 네피오스 단계에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테크논식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파테르 레벨까지 좀 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포함해서. 파테르 아비. 아비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그, 제자를 또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님의 제자를 낳을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자를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뜻한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4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그피 흘리심 그피흘리심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양자는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음에 양자는 외부의 가족 <웃음> 외부의 가족이 사탄마귀의 가족이죠. 우리가 본인처럼 사탄망의 자녀였으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가족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 믿기 전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니까요.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 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네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들과 같이 본상 진노의 자녀이더니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상태가예죠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인,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다 결정한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녀임을 진노의 자녀임을 자녀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 주장들이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사람 중심의 사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죠. 그건 마귀의 세상이 되겠죠. 사람 중심을 외치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했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군요. 자, 자, 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왜 과거에 행실을 하냐 이거예요. 과거에 성내고, 분내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욕심따로 행했다면 이제 그걸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걸 가르치면 그것과 버하시면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들의 과거 모습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버리시고 이제 축복의 자녀 자녀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축복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로마서 8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다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않하고양자형을 받았으므로, 받았으므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니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어요 아셨죠?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형을 받으신 거죠. 그러면 과거에, 과거에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가, 다, 우리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는은 각자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어떤 그 교육자님들 같은 경우 전도사님들은 이제 목사님들 권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 순종하는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고 우리 목사님들은 또그 전도사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여러분이 영적인 위계 질서 아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요? 그러면서 뭘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옛날 그 습관들을 다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권위 아래 놓이게 되면 영적인 권위하리에 놓으면 이게 참 바로 훈련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더구나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이제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게거리적그는게 너무나 많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구속되는 게참 자유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구속됨이 내가 예수의 종이 됨이 참 자유임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했던 원한 원한 했던 걸이못 하게 돼요. 세상에서 원한들이 한게이 죄였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양자삼음심은전적은하한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정의입니다. 저 데피니션인데 정의는 양계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의미하고 이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옮겨지는 행위이고 이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풍속에서 양자 삼는 것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와 로마에서는 양자 삼는 일이 빈번했죠. 우리 베너에서도 보면 베너가또 로마 귀족의 양자가 되죠.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그게 많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흔했는데, 자, 양자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한번. 영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기의 친부모 관계는 끝이나, 우리로 말하면, 과거 우리의 부모가 누구였어? 마귀들과 관계가 끝나는 거죠. 이방대는 세 가정의 아들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입양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성도 옛날에는 마귀시였다가 지금은 그 하시로 하나 하나님 시로 바뀌었죠. 그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법적인 모든 권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다음에 또 양자는 상속자가 되고, 다음에 과거의 모든 재무는 다 채무는 다 취하된다고 하죠. 그리고 양이는 법적으로 양비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양자를 때 이런 거죠. 과거의 죄들이 다 용서가 되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자, 굉장히 그 로마의 그 양자의 풍, 양자의 그 법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양자의 의미하고 굉장히 흡수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양자를 보면 구약을 좀 봅시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양자 삼으셨죠.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라 이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렇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에이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 예. 에레미아 31장 9절. 그들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곡의 고든길로 가게 하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하리라.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좋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여내 아들을 애고에서 불러냈거늘 자, 신명기 32장 5절로 6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도 어리석고 지혜 있는 백성아 여호와 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니 그가 나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세우셨도다. 아멘. 자, 그러면 자,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죠. 먼저. 자. 자, 구약에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볼수 있죠. 타인의 아들을 사적으로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혹은 공적이고 법률적으로 양자를 삼는 건데 아브라함이 엘리스를 양자로 삼았었죠. 그렇죠? 자 바로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었고 나오미가 이제 나오미는 이제 보아사 루사의 태나 아들 오벳을 죽은 아들의 법적 상속자로 삼았죠. 그 다음에 모르드견는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에스더를 양녀로 삼았죠.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구약에. 자 구약은 신약의 거, 거울이죠 미리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양자에 대한 언급은 바울서신과 요한서신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 미프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자, 우리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을 양자 삼기로 예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난 거죠 그 지금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지금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죠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뭐가 시작돼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하나님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류의 교제함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이거죠. 말씀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아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서 우리 교제를 하며 살아야 천국에서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있죠? 없죠?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보세요. 무서, 한편으로 희망적 한편은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 차면 성령이 거하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자, 요한 1서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 않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자 예수님이 율법 안에 계셨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을 하셔야 했고 그래서 우리를 아무 죄 없는 분의 그 피로 말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 안에 있으면 양자형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언제까지? 천국문에 이르기 전까지 그 양자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할 것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야 보면 명쾌하죠 여러분 자 우리가 오직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오직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죠.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인 자손인이죠. 자, 갈라데아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즉 믿음의 자손들이죠. 자,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에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뭐, 뭘 유업으로 받아요? 천국.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된 말이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고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인 자손들이고 이 사람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쵸? 이게 지금 실타래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의 영이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을 잃어버릴 행위나 죄를 지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고 한 말이 이런 여러분이 절대 유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그럼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 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고,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 누구랑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됐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대민이라 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예배수서 2장 11절로 1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서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 할례를 받지 않는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이제는 자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보시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 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삼성회가 됐다는 거죠. 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양자 사무심의 시기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에 근거해서 역사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그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보시죠 자 보면 하나님의신자들을 양자 사무심은 창세전 영원세계에서 3의 하나님의 도모와 작전 가운데 이루어졌거든요 증거를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4절로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그 부신 그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지 증거가 되, 증거가 있죠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죠 자 로마서 9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아지도 아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이로말미암아 서계하래 하사 자 증거가 충분하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 이제 그, 그 영원세계였고 시간이 시작된, 그, 역사적 세계는 언제 이루어지냐?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믿는 순간에 양자수 사무심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근거는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 창세전에 여러분은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양자 사무심 택함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다섯 가지의 이제 우리가 파도우드 하나님의 파도우드를 볼 텐데, 자, 하나님은 삼위 일체적으로 국격이시죠. 다음에 두 번째 창조주로서의 아버지시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세요. 네 번째로, 양자 사무실에 의한 아버지죠. 오늘 주로 이걸 이제 보고 있죠. 다섯 번째로, 아닌 거죠. 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우주적 보편적 아버지라고 해요. 이건 마귀들이 잘 하는 거죠. 자. 자, 여기 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혹한이 넘어가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여기 혹한데 뭐냐면, 보편적 구원론, 보편적 아버지론 하면 여러분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자, 이건 맞죠? 일반 은조은 맞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의 선을 베푸신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일반 은청이라고요 그러나 뭐예요?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보편적 부자관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자, 그래서, 자, 보편적 부자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마귀와 인간의 관계가 사실은 보편적 부자 관계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속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 아니시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 어디에 찾아볼 수 없어요. 자유주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일반은청과 특별은청을 여러분이 좀 구원을 하시고 보편적 구원론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요. 보편적 구원론이 바로 보편적 아버지하고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주의하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 양자사무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구속적인 의미에서 참신자들의 아버지이신거죠. 앞으로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죠. 자, 영, 영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로서의 아버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도 불렸죠그 다음에 양자 사무심의 아버지 이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북극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어떤 보편적인 아버지론 보편적인 구원론은 굉장히 달콤합니다만 거기가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듣기 아름다워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돼요? 자기 무리의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당파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일 리가 없죠.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그리스도의 자격을 보죠. 자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거 좀 다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적 선택에 의한 양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구속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출생에 의한 친자인 거죠 자근데 여기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할수이 쉬운 걸로 표현을 한 거죠. 한번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출생에 의한 친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번째,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친자가 아니시다. 빨간 줄을 쭉 치셔야 되는데 세번째,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의 본질적 영원한 아들, 즉하나니과 본체상 하나이시며 시간적 개념에서 영원적임을 가르친다. 자, 네 번째, 유대인의 어법상 모의 아들은 종속적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 동일함과 신분상 동등함을 가르친다.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는 영자가 아닌 점에서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혼 독생자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는 뭐냐면, 자, 시간적인 의미와 영원의 의미고, 그것은 성이라 동일하고 신부상 동등함을 가르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구속적 선택에 의한 양자다. 여기서 구분하셔야 돼요. 아멘 응. 자 여러분 자 절대로 예수의 영을 잊지 마세요. 그양자형 영을 잃으시면 안 돼요. 성령을 잃으시면 안 돼요. 축복들을 보면 자 현재 뭐냐면 이곳에서 양자형 영을 받고 하나님과 교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재가 없는데 천국에 갈 수도 이건 넌센스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실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세상에서 했던 그대로 얼마든 지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할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의 잣대는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성경의 잣대는 또한 성경의 잣대 플러스 우리 현실이 얼마나 죄짓기 쉬워요. 대한민국 이미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심판만 남아있어요. 그걸 그걸 영적으로 깨인지 아는 걸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굉장한 정치 세력이 탄생을 하면 대한민국이 바뀔까요? 전체 그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손쓸수 없이 심판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양자된 어떤 축복들, 성령이 내주하는, 양자형이 내주하는 그 상태의 축복들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에는 보면, 자, 저는 이게 따고 들어와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아야죠. 이게, 세상 습관들이 다 연단받아 없어져야 천국가서 살수 있죠.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거든요. 그리고 교육, 훈계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만의 창조주지 창조주와 같은 기은 교재 가운데 들은가요 장래의 축복도를 보면 이거 읽으세요 하세요, 여러분 자, 자 읽어보고 시작 몸의 구속을 받는다 부활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다 주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천국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아멘? 아멘. 자,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세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여기 나온 말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안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한테 요구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소서 5장 1절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니라 음행과 오가더러운 것과,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그 이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히 마땅한가니라. 무책임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딴지 아니하느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수 없게 굴얻지 못하니라 리니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건다는 이야기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어디에 못 가요? 이혼 못 받는 날에 천국 못간다는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요. 더러운 것들은 그 모양이라 다 버려야 되거든요. 약간 이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하는 말 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할렐루야는 정말 이제 강력한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눌릴 때, 할렐루야하면 영적으로 확 일어나지, 제 영이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자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그 기쁨에 여러분 입에 달고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환경을 감사해 버리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자,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행이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데아 서 5장 22절 23절인데 성령이 내주하는 자, 예수의 영, 양자의 영이 내주하는 자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둡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음 자비와 양성과 영성과 충성과 영성과 온유와, 온유와 잠. 잠.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자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거룩하고 교, 성숙한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 양자들한테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 양자가 됐어도 우리의 몸을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우리는 탄식하게 돼요. 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육체는 죄의 성질 연약감을 가지고 있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할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거죠 자, 양자된자의 탄식 우리 육을 보면 한심합니다 계속 기도해야죠 그리고 썩어질 그 습관들이 육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몸소 감사하면서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저희가 이제 양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 잊어먹어도 이건 잊지 마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양자 의정의 시작.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여기에 모든 게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양자된 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